아이스크림 먹었다. 1.6kg가 쪘다. 제발 좀... 근데 이거 정말 맛있다. 저는 중앙에 꿀이좀더 많았었는데, 식초 부셔서 뿌린 다음에 먹으면 흥분된다. 마지막 초박형 밴드도 마찬가지로 세개 당길 수 있게 되면 밴드 제거하고 맨몸 턱걸이 들어간다 와 <웃음> <웃음> 啊咱查